중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인 저의 친언니가 보내온 모바일톡 내용입니다. 중국의 모바일페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어지가 이럴 정도면 실제로 얼마나 발달되어 있다는 걸까요? DBR 285호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젠 아예 QR결제를 넘어 안면인식페이가 상용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와... 실화인가 학교 슈퍼에도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이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중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AI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된 걸까요?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요 중국의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인 스카이넷에 있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넷은요 대규모 CCTV와 인공지능을 동원하여 14억 전체 인구를 무려 1초만에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심지어는 성별, 연령대, 복장 등의 정보까지 까지도 쫙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정 인물을 추적하고 포위하는 데 드는 시간 단지 몇 분밖에 안 걸리고요. 현재는 훨씬 더 촘촘해진 매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를 중복 전역에 설치한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14억 모든 주민들에게 개인별 사회신용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최종 보스였던 거죠. 여기서 더 재밌어지는 건요. 이 점수의 산정기준입니다. 밖에는 무단횡단 여부부터 시작해서요. 스마트폰 사용 빈도는 어떠한지 비디오게임 같은 것을 받아 구매하지는 않는지 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기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까지도 샅샅이 긁어간다고 하니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에서나 불법할일 같죠. 그렇다면 이 신용점수가 낮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공 티켓을 구매할 때나 주택을 임대할 때, 심지어 직장에 승진할 때 등등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리얼 실제인게요. 2017년엔 무려 6,150만 명의 중국인이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했고요. 222만 명은 고속철 티켓조차 못 끊었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상 털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애초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80%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의 목적을 안전하고 정직한 신뢰사회 구축에 있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은 짝퉁이나 사기 문제 등등으로 인해 뭔가 신뢰하기엔 꺼림직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판단했고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자 사회신용 점수를 고안해냈다는 거죠. 국민들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순조롭게 2020년까지 14억 모든 주민들에게 개인별 사회신용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거고요. 추가로 6억 2 6 0 0만대 까지 cctv를 확대할 거라고도 합니다 와 이건 뭐 cctv 한 대로 시민 두 명을 감시하는 꼴이죠 거의 디지털 감옥이나 다름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저와 같이 느끼는 외부인들의 시각과 실제 중국 자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사이에 꽤나 큰 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여간에 이 ai 안면인식 기술 참으로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효율적인 범죄통제로 공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를 공존하게 하니까 말이죠 분명한 건 감시당하는 불편보다 안전에 대한 편익이 더 높은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이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